문희준, 소율, 가족사진 공개 문희준과 소율이 딸과 함께 행복한 분위기를 보였다. 14일 메이킴 스튜디오는 1세대 아이돌 중 토빈기를 끈 그룹 H. 이 이 리더 문희준과 독특한 컨셉트로 사랑받은 걸그룹 크레음팝 소율이 엄마 아빠로 카메라 앞에 섰다고 밝혔다. 이들이 가족 사진을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촬영을 진행한 메이킴 스튜디오의 대표 메이킴 메이킴에 의하면 아빠 엄마의 끼를 물려받아 흥도 많고 애교도 많은 사랑스러운 아기였다고 딸에 대해 뒤띔했다. 이어 문희주는 아빠로서의 모습이 낯설지 않아 보일 만큼 육아에 적극적이었고. 소율은 여성스럽고 순종적인 아내였다. 촬영 내내 딸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아 보는 이들도 흐뭇했다고 전했다. 문희준, 소율 부부는 지난 12일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조용히 딸의 돌잔치를 진행했다.